고익 성형외과 원장 고익수입니다 다크서클에 대한 여러가지 해결법이 있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제일 간편하게 하시는 것이 필러로 교정하는 겁니다 제일 간단하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지만 필러로 할때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다크서클 교정술에서 빨간색 그러니까 눈 밑에 빨간색 다크서클이 필러로 교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안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것이 수술 정도로 빨간색이 말끔하게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가 나는 필러를 넣어서 여기가 여기만 필러를 넣는데만 너무 하얘지면 어떻게 하면 그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웃음> 필러를 넣어서 너무 하얘지지 않고요 그냥 어 조금 밝아지면 오 필러로 원래 그 색깔 교정 안되는데 좀 됐네 그리고 좋아하실 정도지 그 주변이 주변의 그눈 위랑 다를 정도로 확 밝아져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그거는 애진형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일 눈 밑에 붉은색이 심하고 그것까지 밝게 한다면 판다크스클 교정술이라고 얇은 피부 밑에 지방이식을 얇게 깔아서 그눈 밑에 붉은색을 확 밝게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오셔서 나는 눈 밑에 다크서클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시면 환자분이 원하시는 게눈 밑에 빨간색이 밝아지는 거냐 아니면 굴곡만 개선하는 거냐 라고 어떤게 더 중요한가를 물어봅니다 빨간색이 개선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수술 쪽으로 권하고요 아니고 나는 뭐 굴곡만 조금 교정되면 돼요 그러면 그냥 필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한 정도로 두 개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필러는 눈 밑에 색조를 확 밝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걱정 마시고 간단하게 교정하실 거면 굴곡 정도 요 라인 정도 교정한다고 생각하시고 필러 하시면 됩니다